안녕하세요 홍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어로 편하게 좀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영국 온지 제가 이제 1년 반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음 제가 워홀을 오게 된건첫 번째 이유는 어, 영국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초장거리 연애저 영국과 한국 사이에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하다가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해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남자친구가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먼저 소개를 해, 해줬어요. 어떻게 걔가 알았냐면 그 당시에 집에 같이 살던 친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온단 어, 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 YMS 비자로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다가 그 협정이 오스트레일리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과도 되어 있는 거를 알고 저한테 이거 좀 따서 오면 안 되겠냐 네, 이렇게 부탁이 됐던 거죠. 근데 처음에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한국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요. 일곱 어,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런 저런 일하면서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정착하려고 하던 시점이라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똑같은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 회사 다니고 있는데 관두고 갈, 갈,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영국에 왔던 이유는 어 남자친구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좀더 넓은 세상에서 펼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국에 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한국에서 뭘 했냐면요. 워홀 뭐 비자 관련한 준비 부분은 어, 여기 아래 옆에 영상 확인해 주세요 제 옛날에 많이 받았던 질문도 추려서 진짜 마음먹고 다 정리해서 어, 한번 쭉 훑어봤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어, 그 밖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해야, 해야겠죠 <웃음> 근데 이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영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이 관련해서도 블로그에 한번글쓴 적이 있었는데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특히 한국식 영어공부는 영어공부가 아니라 그 영어 시험공부죠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영어공부이기 때문에 그거 안만 해봤자 뭐 실제 외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올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국에 제가 하,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필리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주 적어도 주 1회는 만나서 항상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계속 메신저, 그 국제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이거는 연애가 아니라 거의 무슨 가상현실 게임 <웃음> 수준이거든요. <웃음> 계속 테스트 메시지 보내고 물론 영어로 다 하니까 음 그러면서 많이 늘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워낙에 미래에 대해 고민을,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서 만약에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 성격이었으면 영국에 올수 올 있었을까? <웃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공부, 어, 준비를 한게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영국 취업이 목적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음,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거는, 어, 일단 첫 번째로 영국에서 취업을 하기 가장 좋은 분야들은 기술직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원어민 만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다른 영국인 뭐 다른 유럽에서 온 다른 외국인 다 제치고 나를 어 회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경쟁력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거겠죠 뭐 웹디자인이랄지 뭐 그런 약간 남들과 차별화되는 완전히 다른 뭔가 그런 기술 을잘 정리한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이 여기서가 서비스업 말고 할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음 미용사, 미용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머리 깎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이 머리 얼마에 했을까? <웃음> 아시면 깜짝 놀랄텐데 이거 37파운드? 깎아서 37파운드 냈으니까 5만원 정도? 네 커트만 5만원입니다 특히 여성 머리가 진짜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음 만약에 미용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헤어 쪽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학교 안 나와도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이만큼 있고 경력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어, 미용실 취업은 굉장히 조금 열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노인 요양업 쪽 그, 그쪽은 그 항상 일손이 부족해요 일이 조금 힘들 수 있는 대신에 그리고 일이 조금 힘들 수 있고 박봉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그래도 일손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유양 쪽 일도 굉장히 어,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만드는 일을 많이 했었고 그쪽 관련된 일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런던 바비컨 센터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런 일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하거든요. 그런 일, 그 그러니까 영상, 사진 영상 쪽도 내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경쟁력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 챌린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자 만료가 곧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건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러고 한국 가서 행복 뭔가 바쁘게 그렇게 일하면서 살면 내가 과연 또 행복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2년 워홀 비자를 따고 와서 제 예상도 못, 생각도 못 했어요. 지금 영국에서 결혼식 마치고 어, 배우자 비자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어, 2년 뒤에 도 영국에 머물면서또 이런 음, 소소한 비디오 만들면 <웃음>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디오라서 진짜 죄송합니다 <웃음> 근데 한번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음, 아무튼 영국에 오고 싶어하는 영국에 오고 싶어하는 어, 젊은 한국 남녀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 영국에 이미 오신 분들도 적응하느라 힘들텐데 다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도 저의 밝을지 어두울지 모른 미래에 대하여 화이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편하게 이런 영상 찍으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